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용산 권화입니다 이번에 유튜브 시작하셨고 원래는 인스타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인스타 팔로우 몇 명이시죠? 2만 5천 명? 그의 거의 3, 네배 <웃음> 여기 지금 동묘입니다 동묘 제가 음. 이제 또 동료를 자주 왔었기 때문에 음. 건희 형님이 또 이제 <웃음> 저랑 옷 스타일 달라요. 완전 반대지. 네. 형은 약간 낚시 낚시 음, 그? 올블랙. 어, 오늘 한번 이 형님께 제옷 스타일 동료 룩을 한번 입혀보려고 왔는데 오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5만 원만 들고 왔어요. 다 5만 원으로 모든 코디를 완성시켜 보기로 음. 했습니다. 음. 그럼 일단 출발하기 전에 오늘 각자 입고 온. 옷의 가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은 이거랑원가100 140 140 무가 1 10만 원 7천 원 7천 원 7천 원 7천 원 8천 원 네, 약세서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이 여기가 지금 합쳐서 한한 한 5,600 되는 건가요? 오르다. 아, <웃음> <5, 600? 웃음> 총 오늘 코디가 합쳐서 7,800만 원제 룩을 소개하자면 신발은 필라고요 선물받았습니다 엄마가 사준 거 아니고 사만원아어요 <웃음> 그리고 바지로 동네에서 샀어요 바지 2천원 음. 이거는 매장에서 샀는데 한 만원? 네. 그렇습니다 아, 아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에어봐 어, 어, <웃음> 일단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네에 가장 싼곳 온무덤으로 가볼 아, 예정입니다 온무덤이면 그 진짜 이렇게 싸우러 밥하는 고기? 네 예, 음, 저도 이 바지를 거기서 샀는데 네. 사실 여름에는 온무덤이 그렇게 잘돼 있지 않은데 겨울이 진짜 덥는데 일단 오늘 한번 가보고 던질수 있으면 최대한 져보고 안되면 은 내장으로 가볼 예정이오케요 네. 여기 어디죠? <웃음> 날씨 진짜 덥네요 그래도 오늘은 좀 사람이 없는 편? 음. 음. 원래 벌써 어깨빵 한 다섯 번 맞아야 되는데 맞아. 오늘 한 번도 안 맞았네요 <웃음> 제가 애용하는 오무덤 딱 두기 <목소리도> 이 어? 아, 어, 어, 어, 단 이거 한번 들진스 진짜, 진짜, 진짜, 진슬랙스진스아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이 진짜, 진짜, 2 3천 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멋있는데요? 얘도 들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해도 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아미리.. 아미리 아 느낌인데? <웃음> <이> <웃음> 형 다리랑 괜찮으시나? <웃음> 어.. 아미리네아미리네 <웃음> 진짜 아미리네아미리바지아미지아이크지아미리바지를들아뵙니다 호미들 될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3천원으로 호미들을 경험할 응. 수 있는 거군요 준비오마아미리지스 <웃음> 얘는 너무 클것 같고 응. 쌤이 이렇게 바지 3개 하면은 9,0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바지를 3개나 샀기 때문에 응. 이제 한번 상의를 보러 가겠습니다 상의 있고 제가 좋아하는 매장이 하나 있거든요 음, 루스라는 매장인데 바로 여기 네. 네. 있어요 I got this a n I got it a l c k when I'm on it Never r o c it t the block t a toxic Fit logic Make a u s e s o n e s Can I stop this Never cautious o it i the h a r t e s t c k c k b i s Watch it I'm the fucking king of rock t r o p it Fit a n i o chronic I think I'm about t h fucking o s it 와, 아미리 바지 h 바지 이쁘네요 이 바지는 약간 동묘 스타일보다는 형님 스타일이 맞는 것 같고 그러죠. 그러면은 오늘 약간 동묘 스타일로 가보게 통 넓은 바지로 한번 가봐요아 음. 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네요. 솔직히 아미리 바지는 좀 탐나네요. <웃음> 끝나고 저줄수 있는 거 아... 어떻게 평소에 이렇게 구하시나요? 아, 오늘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 개이득이네. 개이득이네. <웃음> <웃음> 진짜 개이득이네요. 어, 근데 이쁘다. 그리고 이게 3,000원이에요. 3,000원, 3,000원. 어디 이쁜데? 약간 여기랑 잘어울릴것같은 옷이 아이 다 위에 좀더 달라도 되겠다. 오, 아니 셔츠를 입혀도 예쁠 것 같네요. 그렇어괜찮않아요오 괜찮죠. 오 괜찮은 <웃음> <웃음>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디자이너님. 네. 여기 또 사프가 있으신가요? 여기 한두개 정도 열어. 주세개 정도 열어. 세개 정도, 정도 열어 주셔야 어. 게임 끝나죠. 아니 동료룩인데 형님 스타일 같아. <웃음> 동료 느낌이 안 나는데 그냥 졸라 멋있는데. <웃음> 셔츠 가격은 0천 원입니다. 팔천 원. 네. 일단 지금 셔츠랑 바지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바지가 지금 3,000원에 셔츠 8,000원 11,000원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약간 신발 멋있어요 이대로도 멋있긴 한데 약간 신발을 동면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음.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쟁이 구제 원래 바른 60인데 크게 신어요 음, 70? 60, 70 정도? 네. 더 크게 사도 돼요 80까지도 구분할 네. 수 보면 약간 이런 꾸질꾸질한 느낌이 음. 음. 약간 발냄새 날것 같은 그런 이거는... <웃음> 그거예요. 꽃은 네, 내 꽃은... 꽃은 네, 꽃은 네. 경감이 사람 냄새, 네, 사람 냄새 맛있어. 그서 다른 매장에서도 있어요. 아, 어, 여기도 있네요. 조던도 있네요. 응. 그등도일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조, 이게 딱동면 느낌인데, 음. 사이즈가 270이라고 써있는데, 어, 270이에요. 270. 네. 어, 이건 약간 가격이 있을 것같 봐도 느낌이... 사장 형식이면 가격 좀 여쭤봐도 될까요? 2만원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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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다 쓰지도 못했네요. 네쓰지도 여기 좀더 뭔가 추가해 볼까요? 악세사리악세사리를숙성랑잘 액세서리? 어울리나요? 어, 그냥 어, 나쁘지 않은데요. 그냥 않는데요? 무난하게 딱예쁜데요 음. 응.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갑시다. 여러분 오늘 거의 모든 코디를 맞췄고요. 영둥이 코디입니다. 영둥이 코디입니다. 일단은, 파츠가 8,000원. 예, 네, 목걸이가 1 0 0 0원 바지가 무려 3,000원. 바지, 바지가 진짜 이쁘다. 그니까. 바지가 딱기재 느낌이 되게 이뻐요. 이런 단위는 부구제서밖에 동묘에서밖에 못 가거든요. 그그리고 신발이 골든 구스인데, 2만원. 사실 정품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동묘는 정가품을 따질 수 있는데 정품각품을 모르는, 모르는, 네. 정품, 모르는 게또 동묘의 매력이다 동묘의 감성이다. 오늘 총 4만 0원 4만 0원에 41,000원 룩입니다. 미쳤는데? 대박이다. 솔직히 오늘 좀 부러워요. 오늘 너무 잘 됐어. 그 <웃음> 5만원으로 동묘룩파기 성공입니다. 아, 여러분 드디어 동묘 갔다 이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어 아, 너무 더웠다. 진짜 그쵸? 아, 좀 더웠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쇼핑이 빨리 일찍 끝났어요. 굉장히 뿌듯해요, 일단은.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어떠세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약간. 빈티지가 나랑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동묘면좀멀게 느껴졌는데 근데 이렇게 입어보니까 편한 것 같아 훨씬 나이크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해야 간지가 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편한데 간지나니까 좋네 확실히 음, 동묘는 그래. 입을 때 편하다 맞아. 바지가 넓고 그것도 크기 때문에 더워도 되게 편하고 그런 게 있긴 해요 맞아. 맞아. 이 커피보다 이 바지가 더 싸요 맞아 <웃음> 이거, 이거 커피 하나 6천 원 정도 하는데 그 바지 두개 맞아 <웃음> 잘하면 아미리까지 구할 수 있다 <웃음> 저는 일단 바지 딱그구덤 봤을 때 여기에 내 깔이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딱 이제 영둥이가딱꺼내는데꺼내는거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어 괜찮다 딱 입어봤는데 <웃음> 내 거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지금. 동묘는 올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너무 기대하고 보면 안 됩니다. 조금 기대를 버리고 왔을 때 아, 괜찮은데 하는 그런 맛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동묘 5만 원 굉장히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다음 컨텐츠로는 반대로 제가 형님 스타일을 한번 입어보는 것도 5만 원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 가능할지 몰라요. 난이도가 진짜 최상급이야 그거 네. 진짜로. 사실 어. 동묘에서 5만 원이 꽤 쉽게 가능했지.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동료컬 시리즈로 몇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멘트 같은 거안 해? 아 저는 그런 거잘안 하는데 오늘은 오늘은 구독해줘라 솔직히 오늘은 좀 구독해줘라. <웃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not quit, I'm on it Never rock it, got the block lit I'm toxic, spitting logic Make t e m nauseous, honest Can I stop this, never cautious Drop it, I'm the h a r d e s t Knock, d a r k bitch, watch it